우리 억스가 품바 타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구걸하는거허니 여기 계신 관객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을 구걸하는 것이었다 에에에에에. 아유 이정도로는 못놀다 못 가는데 어떡하지? 고마워요 그러면 한번더 구걸하는 것이었다 에에에에. 자 가자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저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왔네 쟤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저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니 자한 자나니니나보자니니한자나 들고나 보니니자 한자나 들고나 보니 시구시구 들어갔다시고시고 들어간다, 어이, 쉬고 쉬고 들어간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밴드 억스입니다. 와, 와 이렇게 열정적으로 저희 억스를 반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요.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각설이 타령 이 품바 타령을 억스만의 색깔로 재해석해 봤는데요. 보통 뭐 각설이들은 뭐 밥이나 뭐 돈을 이렇게 구걸하는 각설인데요 이, 이 억새의 품반은요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을 구걸하는 예술거지로 변장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? 즐거우셨나요? 그랬다면 박수 한번더 주세요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아 오늘 정말 날씨도 좋고 이 페스티벌을 정말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 곡 들려 드릴 텐데요 다음 곡은 미량아리랑이라는 곡입니다. 이 곡도 이제 억스만의 색깔로 다시 재편곡을 했는데요.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미량아리랑이 억스의 색깔이 묻으면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이런 거 비교를 해보시면서 이곡 들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곡 미량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 <웃음> 오, 오늘 반응 너무 좋네요 사실 억의 공연은요 관객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정말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열팀 박수와 또 열정으로 호응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곡자 우리 경수씨의 곡이죠 아니죠. 아제 곡이구나. <웃음> 아니죠. 제거가 <제국> 아니죠. <웃음> 네. 아 조금 쉬고 싶어가지고. 다음 곡은요. 정말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해요. 여러분들께서 이 후렴구절을 같이 따라해 주셔야 되는데요. 우리 숙달된 조기호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. 허야라차 허야라차 허야라차 허야라차 허야라차 차 허야라차 허야라차 허야라차 허야라 허야라 허야라차 차 허야라차 허야라차 차차야라차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. 되게 굉장히 쉽죠. 여러분도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자, 한번 해 볼까요? 자, 큰 소리로 허야라차허야라차 오야라 차 오야라 차 오야라 차차 오야라 차허야라차차 오야라 차 오야라 허야라야라차차 오야라 차야라차차 오야라 차와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똑똑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. 이 어려운 노래를 한 번에 이렇게 다 배워보는 걸 보니까 이 다음 무대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풍년가 들려드리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릴게요. 한 풍년이 왔네, 풍년이 왔네, 풍년이. 왔네. 반응 너무 좋네요. 네, 너무 행복합니다. 여러분도 행복하시죠? 네, 그래서 행복한 곡을 준비했어요. 다음 곡은 남원 가는 길이라는 곡인데요. 네, 제 곡입니다. 네, 춘향이가 몽룡이랑 다시 만나게 되는 그 몽룡이가 춘향이를 만나러 가는 거죠. 그 설레임을 담은 곡이에요. 그렇죠? 어때요? 그 내용만 들어도 좋지 않나요? <웃음> 어우, 감사합니다. 대답해 주셔서 아우, 눈물 날것 같아. 아우. 네. 그러면 이 행복한 노래, 이 행복한 날 한번 맛있게 불러보도록 경수씨 한, 그거 안할 거예요? 어, 어떤 거요? 몽룡아 안돼안돼안 돼요 그거 해줘 안 돼요? 안돼안돼 잘해 주실 것 같아요 <웃음> 한번 한번 해줘요 아, 해 주실 거예요? <웃음> 해 주실 거죠? 해 주실 거죠 그러면? 네. 네 어렵지 않아요 노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여기 빠져있다가 다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목룡아 보고 싶다 라고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거든요 네. <웃음> 연습 안 해도 되겠죠? 제가 하나 둘세 해드릴 거예요 저 믿, 믿을게요 안 그러면 저못 들어와요 노래를 못해네할수 있으시죠? 아, 큰 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약간 못 믿었는데. 아. <웃음> 그 남원 가는 길 여러분들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하나 둘셋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더 크게 한번 할까요? 하나 둘셋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왜?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음 이 깊은 산을 넘어서 저얼분 강을 지나며내 사랑하는 준향을 만날 수 있단 생각에 발걸음은 가볍고 새소리마저 정겨운 이내 심장을 말할 수 없이 주 좋은 바람에 널 사랑. 어, 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, 다음 곡은요. 저희가 사실 그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저희 성적이 거기서 이제 탑 3를 했었어요. 우, 이럴 땐 박수를. <웃음>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첫 라운드에 선보였던 곡이 바로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이거든요. 그래서 이... 곡을 부르고 저희가 심사위원님들에게 아주 극찬과 그리고 올크로스를 받아서 다음로인 라운드의 탑텐에 올라갔던 바로 그 곡입니다. 어,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려주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매우 신나게 또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타령과 그리고 까투리 타령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릴게요. <웃음> 새가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새중 어는 봉황새 만수문전의 풍년새 산고 곡식 무인어울림 피조무새 트그리 농촌하다 배짱을 지어 고성 내 날아 든다. 행복하신가요? 아또 이렇게 무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무대를 즐기다 보니까 벌써 옥새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네 아쉬우시지만 뒤에 또 좋아하시는 아티스트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희 얼른 한곡 부르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, 마지막 곡 뭐죠? 경수씨 어, 마지막, 어, 마지막 곡은 네. 너무 유명한 곡이죠 사랑가라는 곡 저희 느낌대로 준비한 <웃음> 사랑가 아주 멋진 사랑가 네. 네 마지막까지 신나게 놀다 가겠습니다. 네이 곡은 춘향과 이몽룡이 응.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이콩 달콩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곡인데요. 아마 경수 씨가 몽룡이, 네 몽룡이고 아마 제가 춘향이가 될 거예요. 네. <웃음> 네 마지막 무대인 만큼 마지막까지 억스의 무대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랑가 들려드릴게요. <웃음> 그때요. 춘향과 이몽룡이 사랑가로 놀아보는디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이기. 아수칠가요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지 내 앞에 찾아온 그대 모습은 어찌 이리 고운 때도 없이 나의 심장이 뛰는구나 내 마음에 품은 그대 모습을 이리 보아도 내 사랑 그모아신 나를 기쁘게 하는